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심상적인데 빤스런 해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어, 비트코인 세계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 중에서 이 코인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가장 기초적인 부터 가볼게요 자 매수 비트코인 매수하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갈 때는 진입이라고 합니다. 어떤 포지션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의 포지션에 진입했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뭐 매도가 있겠죠. 여기는 뭐 매도라고 하면은 올랐을 때 팔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팔거나 아니면 그냥 팔거나, 뭐 정리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익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익절. 익절은 이익분에서 이제 그 팔았다 올라갔을 때 파는 걸 익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떨어졌을 때는 반대로 뭐라고 하죠? 인간관계 손절 응, 어, 손절하는 거. 자 인터넷 보다 보면은 이제 어 지금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추매 해도 되나요? 추매 추가 매수를 말합니다. 추가 매수 줄인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어 비트 더갈것 같은데 지금 추미에 해야 되나요?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로. <웃음> 추미에 해야 되네요 이거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추미를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봐요. 추미에 간 말이 많죠 요즘에. 네. 만약에 아까 손절을 못 하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내 이제 어안 되겠다 여기서 좀 물을 타야겠어 라고 했을 때물 타기가 있으면 물 타기 물 타기는 뭐냐면은 가격이 떨어져 내가 지금 300원에 샀어 어떤 코인을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은 250원에서 떨어지면 은내 평단은 300원에서 마이너스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300원이랑 250원에서 물을 타. 평단이 그러면 은 300원에서 여기 적정가에 한 270원, 275원 정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 아래에서 조금 더 추매하는 거를 네, 물타기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달리는 기차에 막 올라타. 이거 뭐라고 할까요? 반대 불타기 불타기 네, 불타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매수에는 어, 이런식으로 좀 파생되어 져서 나오는 용어가 많다 그리고 손절 관련해서도 조금 더 가지치기가 됩니다 손절 자 손절은 떨어질 것 같을 때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쵸 매도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인터넷에서는 어 약간 어 용어가 조금 더 심오해 집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심상적인데 심상적인데 반스런 해야 되나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해석해보시겠어요? 심상치 않은데 네. 도망가야되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심상정, 심상치 않다. 그냥 이것 때문에 심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빤스런 해야 되나요? 그냥 튀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심상정인데 빤스런 해야 될까요? 어,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안 해. 물타기도 안 해. 그냥 떨어지면 안,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하는 거를 뭔지 알것 같아요. 뭐죠? 존버. 맞습니다. 존버. 네, 저번보라갑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갑자기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존버입니다, 존버. 어, 이건 쉽습니다. 지지는 어떤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뭐 어, 3천만 원, 3천 9백만 원인데, 3천 5백만 원 선은 안 깨지고 여기서는 다시 반등을 할것 같아. 그러면 3천 5백만 원이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긴 할것 같은데. 사천만 원은 못 넘을 것 같아. 그럼 그 저항이 사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 가격과 저항 가격 이렇게 나눠 볼수 있다. 흑구, 네, 흑구. 이제 그 흑소 있죠, 흑소. 호구에서 비롯던 겁니다. 호구, 네, 호구.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게 이제 흑구 매매. 그래서 호구가 어, 매매하는 것 같다. 그래서 흑우 매매라고 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아마파폐 시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으면 이런 용어가 생겨났겠습니까? 자 호재 악재 여기 제 자는 이제 재료 할때재예요 그래서 이거는뭐 주식시장 때부터 썼던건데 호재는 어떤 그 종목에 좋은 뉴스 요거는 나쁜 뉴스 요거는 좀 전문적인 건데 마진 네, 마진 거래다 자 마진 거래는 일반적인 어떤 매매 방법이랑 좀 다른게 네, 위든 아래든 다 베팅을 할수 있는 그런 거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로 가는 거를 베팅한다 그러면 롱 아래로 가는 거에 베팅을 한다 숏. 우리나라 말은 뭐 공매도 원리는 좀 달라요 매매에 정확한 어떤 원리는 다른데 그냥 공매도 여기는 공매수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김프, 여프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거래가 되잖아요 각 나라 그리고 각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김프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가 프리미엄이 더 붙었을 때 그게 아니고 반대됐을 때는 여프라고 한다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떡상은 어 급격하게 올라갈 때 장대 양봉 나올 때 떡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예 장대 음봉 나면 오 떡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올랐다. 그럼 그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꺾이라고 합니다. 꺾꺾 사람들이 왜꺾꺾 하냐? 여기서 떡상해가지고 많이 먹어서 이걸 꺾이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포크는 여기에서 그 우리 줄기가 가다가 갈라져 나가잖아요. 요 개념을 이제 기술적으로 적용시키는 건데 하드포크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잘 가다가 어떤 중간 내부에서 내용이 생겨 그래서 어떤 비트코인이 있는데 요거를 야 우리 비트코인 안하고 다른 걸로 이제 갈아탈 거야 라고 해서 중간에 체인이 두개로 두 실제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드포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별도의 코인 두 개가 나와요 원래 있던 비, 뭐 예전에 있던 사례는 비트코인에서 네, 원래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라는 걸로 하드포크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소프트포크는 그냥 어, 체인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말입니다 IPO 기업 공개 네, 이니셜 퍼블릭 오프, 오퍼링이라고 해서 어떤 비상장주가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대중앙들한테 그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그 투자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IPO라고 합니다 요거를 똑같이 코인으로 대입을 한 거예요. I C O, 이니셜 코인 어코링이라고 해서 어, 어떤 코인 회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개발을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목표는 다들 아시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실제로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펀딩만 하고 자금 모집만 하고 다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스캠이죠. 그냥 사기치는 어떤 그 대상을 스캠이라고 합니다. 스캔. 여기서 조금 더 스캠이 조금 더 이제 진화하면은 씹스캠이 네, 씹스캠. 쉽스캔. <웃음> 거기서 나온 거, 쌉스캠. 예, 네, 쌉스캠. 쌉, 스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점점 이제 발전을, 발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변이 되고 있다. 네. 자, 여러분들은 5년의 역사를 지금 5분 만에 다 배우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사토시 딱 들어봤을 때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일본, 말. 일본 말이죠. 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진짜? 그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일본 닉네임을 가진 일본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나 이 사람이 그 설계를 한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1 비트코인이 있고 그 밑에 소수점 단위가 8개까지 있어요. 1억 개죠. 네, 1억 개. 1억 개까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억 분의 1개까지 살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요거는 네. 1BTC라고 하죠. 1BTC. 비트코인 한 개를 1 BTC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하러 갈거요1 BTC. 이 나머지 소수점 단위를 사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비트코인 1 비트코인 샀어. 아니면 0.001 비트코인 샀어라고 안 하고요. 만 사토시 샀어. 원래 이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소수점 이하 단위는 그냥 사토시라고 한다. 자,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뭐 약간 그 상스러운 용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위트가 섞여 있는 용어도 있었는데 아 어쨌든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시면서 좀 많이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어요 시장에서 좀뭔 소리 하나 싶을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요런 용어를 쓰고 있다 조금 더 궁금한 용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 이 있으면은 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어 친절하게 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콩밥